나이더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랭입니다. 거의 두 달간 바이크를 타지 못하고 지하주차장에다 세워뒀는데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방전 방지 차원에서 충전기로 충전을 해왔던 터라 그래도 시동은 원만하게 걸렸습니다. 겨울철 오래 세워둔 바이크의 시동성을 좋게 해주는 팁은 첫 번째로 시동 걸기 전 1단으로 변속 후 크러치를 잡고 10m 이상을 이렇게 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어주면 정말 무지하게 힘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엔진오일이 꾸덕하게 가라앉아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수행해 주면 훨씬 시동성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나서 할리 데비슨을 이 예를 들면 2500rpm 이상으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행을 쭉 해줘야 완충이 됩니다 음, 간혹 주차장에서 타지 못하니까 시동이라도 걸어두겠다 이런 분들은 정말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인데요 그건 자칫하면 오히려 간직한 배터리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냉 방식의 바이크에겐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과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전하시거나 역시 달려서 충전하는 게 제일 좋은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 시동성 향상을 위해서 가끔 기본 엔진 오일의 점도보다 낮은 오일을 넣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것 또한 정말 좋지 못한 방식입니다. 자칫하면 주행 중 오일을 사정없이 뿜어 버릴 수도 있고 또한 날이 풀어지게 되면 엔진에 그만큼 큰 데미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장 사양의 오일을 충분히 넣어 주고 그리고 제가 앞서 먼저 설명드린 방법으로 배터리 관리 그리고 시동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겨울철이라 세차를 못했더니 진짜 바이크가 더러워서 볼 수가 없네 진짜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세차를 겨울에 굳이 하는 것보다 그냥 어지간하면 은 닦고 조금 날이 풀어지면 은 아무래도 세차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바이크에도 뭐 새차 지금도 해도 잘만 이 에어건으로 잘 날리고 깨끗이 해주면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겨울철에 시동성을 좋게 해주는 첫 번째 시동 걸기 전 1단으로 변속 후 10m 이상 끌어준다 그리고 할리 데이비스는 꼭 2500rpm 이상으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주행을 해야 완충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주차장에서 간혹 타지 못하니까 시동이라도 걸어둔다는 분들은 절대 그것은 해선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겨울철 시동성 향상을 위해 저점도 위를 넣는 것은 정말 좋지 못하다. 자 저도 충전발이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